태국 방콕공항에 오는 길에 가든센터라는 곳에서 잠시 그 식물원 겸 어, 극장 관람도 하고 또 코끼리 쇼도 있고 하는 그런 데더라고요. 어, 또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잠시 고기를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코끼리와 사진도 찍고 또 코끼리의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 근데 코끼리와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팁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잘 말하는 거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웃음>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신물들을 예쁘게 장식해놨고요. 여기는 특징이 한 사람의 그 땅이라고 하는데 태국은 특징이 왕족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한, 한 마을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든 센터도 주인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차장 규모는, 뭐 우리 인천공항만 한, 네. 어, 인천공항만 할 정도로, 어, 좀 큰. 을 느낌이었어요. 어? 여러 가지 말은 것들을 잘해놨고 음, 마을보다 거예요?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을보다 있구나.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음, 태국의 음, 부자 오토, 오토, 오토. 중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든 센터였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코끼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색 코끼리는 가서 이렇게 검은 코끼리들이 있고요. 어? 처음 해봤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이제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사진을 계속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태국을 처음 가서 또 코끼리랑 사진 찍고 코끼리가 이제 또 안수도 해줘야 는데 음. 딥딥딥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띡주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고, 물론 돈도 음, 없었지만 예.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 문화는 뭐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어떤 그 관광지에 가서 뭐 동물과 찍는다든지 거기에서 이제 있는 음, 사람과 찍는다든지 는 팁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뭐 간도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코끼리와 이렇게 가까이서 네, 만져보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어서 네, 어, 좀 네. 새로운 네. 경험이었습니다. 네. 어, 네. 이 청년은 또렇 팁을 받지 네. 못해서 서운했겠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준다그래서 우리나라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뭐 감사하게 예, 코끼리랑 사진을 찍었는데 예,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코끼리에게 팁을 줘야 되는데 못 줬습니다. 팁을 주면 은 코끼리가 코로 이렇게 받아서 그 주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팁을 줬다고 하는데 예, 저는 못 줬고요. 이제 코끼리가 바나나를 네. 좋아해서, 네, 네, 네. 이제 바나나를. 네, <웃음> 바나나를. 네.